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신에게는 아직 117발이 있어 아 가자 이걸로 갈게 이거 요걸로 요거 이거. 이거는 몇번 뽑는거니? 이거 몇번 뽑는거야? 1법이야? 아 제발 이이 황금길에서 황금을 얻게 하소서 제발, 이 황금길에서 황금을 얻게 하소서, 제발, 으으, 아씨. 그렇다면 이걸로 간다. 아, 반다이 성님돌. 진짜 나랑 한번 친하게 지내자고요. 반다이 성님돌. 우리 메일로 자주 소통하잖아요. 반다이 성님돌. 반다이 성님돌 우리 친하잖아요, 그렇죠? 메일로 소통도 많이 하고 반다이 성님도 아주 가깝잖아요. 반다이성님들, 우리 가까운 사이잖아요? 반다이성님들,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우리 친하잖아요? 반다이성님들, 우리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신띠는, 오! 아, 씨! 아, 소바 마스크를 주던지. 아, 진 짜증 띠다 진짜. 계속 갑니다. 가요 가요. 이거 보다고. 아 방금 좀아 뭔가 신상의 풍채가 풍겨가지고 이제 느낌 좋았는데. 아. 아씨 오성띠 나왔네 오성띠 씨. 아, 짜 규켬띠다 진짜 자 계속 갑니다 될때까지 한다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짱훈이가 닌텐도 스위치 준대잖아 얘들아 어? 짱훈이 닌텐도 수리증 받아야지. 그래야 너네랑 같이 포켓몬 방송하지 않겠니 얘들아? 난 너네랑 같이 포켓몬 방송할 거야. 난 너네랑 같이 포켓몬 방송하기 위해서 갈 거야. 오오오 제발. 아씨. 아씨, 부룩디씨. 아 진짜. 아 부룩디씨. 와 쌍부룩 야쌍부르띠 미쳤냐 진짜 쌍부르띠 아니야 신에게는 아직 아홉 발이 남아있습니다 아 제발 진짜 야깃빨을 도대체 땅에 몇번을 꼽는거니 진짜 아 아 왠지 내가 이렇게 나오니 수요일이니 오늘 계속 나오네 아주 아 아씨 와 진짜 반다이 진짜 너무한다. 어뭐 잘못했니 진짜 내가 요즘 같이 메일로 소통하고 아주 좋은 사이인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이부룩 받을라고 내가 이씨. 현질 아시 현질 한번 할까 그냥 일보비 다시 오 1봄 1봄 1봄 1봄 1아 제발 1봄 간다이 성님들 저랑 친해져요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아씨어 레일리 떴다 씨. 명왕 성님 오셨네 진 안키네. 아, 레일리가 명함이거든. 아. 아. 이거는 좁았다 아. 아, 씨 망했다. 씨. 아. 씨. 아. 아, 진짜 답 없다. 9,900원 해야 돼. 만원 연질하면 10%라고. 요거야? 오, 어, 10%네? 아왜 어, 그래? 나무 따는 왜 이래? 간다 얘들아 영상이 빨리 좋아요 다 눌러 좋아요 빨리 눌러 다 빨리 다 좋아요 좋아요 바꿔 하자 누른다 하나 둘 어 뭐야 건너뛰기 눌렀어